한 호두책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사자 동물올림픽 슛 꼬린이에요 축구는 공을 차서 상대편의 골에 공을 많이 넣는 것으로 승부를 겨루는 경기예요. 하얀 그물이 쳐진 것이 골이에요. 골을 지키는 선수를 골키퍼라고 하지요이 경기에서 골키퍼는 누구일까요? 슛을 넣고 말겠어. 안 돼. 내가 막겠어. 내가 도울게. 사자, 잘한다! 나는 골키퍼! 어, 얼른 공을 빼앗아! 슛! 골인! 빨강팀의 사자가 공을 골에 넣었어요. 빨강팀 선수들은 기뻐서 사자 선수를 번쩍 들어올려 한가래를 쳤어요. 야호! 잘했어! 아주 잘했어! 보라 팀 모두 실망한 표정이에요. 하지만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. 다시 힘을 내서 경기를 이어나가야 해요. 이번에는 보라 팀의 말 선수가 공을 잡았어요. 거침없이 달리는 말 선수를 빨강팀의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. 골키퍼만 제치면 돼! 빨강팀의 악어 선수는 당황하고만 있네요. 골키퍼 코끼리 선수도 긴장하면 안 돼요. 공에서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해야 해요. 어, 운다! 어, 정신 차리고! 먹어야 해! 코끼리 선수가 몸을 힘껏 날려 말이 찬 공을 잡아냈어요. 코로 잡아야지! 그런데 손이 아니라 기다란 코로 잡았군요. 빨강팀의 여우 선수는 기뻐서 두 팔을 번쩍 들어올렸어요. 우와! 막았다! 말 선수는 안타까워 눈을 질끈 감고 말았어요. 아, 아깝다! 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동물 올림픽 슛! 꼬리니에요. 축구는 공을 차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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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팀 모두 실망한 표정이에요. 하지만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. 다시 힘을 내서 경기를 이어나가야 해요. 이번에는 보라팀의 말선수가 공을 잡았어요. 거침없이 달리는 말선수를 빨강팀의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. 골키퍼만 제치면 돼!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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로 잡아야지. 그런데 손이 아니라 키다란 코로 잡았군요. 빨강 팀의 여우 선수는 기뻐서 두팔에 번쩍 들어올렸어요. 우와 막았다! 마이 선수는 안타까워 눈을 질끈 감고 말았어요. 아 아깝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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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로 잡아야지. 그런데 손이 아니라 기다란 코로 잡았군요. 빨강팀의 여우 선수는 기뻐서두 팔을 번쩍 들어올렸어요. 우와, 막았다. 말 선수는 안타까워 눈을 질끈 감고 말았어요. 아, 아깝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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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로 잡아야지. 그런데 손이 아니라 기다란 코로 잡았군요. 빨강 팀의 여우 선수는 기뻐서 두 팔을 번쩍 들어올렸어요. 우와 막았다! 말 선수는 안타까워 눈을 질끈 감고 말았어요. 아 아깝다. 생하는 아이들의 책, 빨간 사자